<웃음> 야, 우리 유니! 아.. <웃음> 선생님 너무 좋아요 <웃음> 아, 그.. 저희가.. 11시까지인지 모르고 12시까지 잤어요 이제는 패딩 입어야 됩니다 너무 추워요 입김 나오는 거 봐! 어저께부터 한파야 하필 몰랐어 그리고 여기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이제 서울에서 여기 광주로 내려갈거예요 광주로 가는 이유는 저의 메인 스태프였던 우리 윤이가 드디어 디자이너를 달게 돼가지고 거기에 머리하러 갑니다 머리하려고 두달동안 길렀어요 윤이야 기다려 너무 추워서 여기 금자탕먹으어왔어요 사람 엄청 많아 다가라나는데 좋은게 음식이 빨리 나오고 부드럽고 해가지고 좋은데 좀 매워 나도 좀 매웠어 저는 산역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역에 도착했는데 오늘부터 이거 파업이라고 있거든요? 지하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운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개 운영한다! 그러면 두세 개밖에 안 한대요 지금 어 그래도 한 두세 개다리는거 그거 겨우 타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주 가는 KTX를 탔어요. 말하지 마세요. 네. 아 드디어 도착했고 우리 유니칭 조금만 기다려. 너무 떨린다. 려 윤희를 위한 핫도그. 그래서 <웃음> 핫도그를 사는 이유는 전에 이 영상 보면은 알겠지만 윤희한테 핫도그를 사주려고 제가 잠깐 나갔었거든요. 탈색약을 발라놓고. 근데 머리가 다 끊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긴 머리, 여기까지 오는 머리였는데 여기까지 다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 녹았어. 울었어요. 그때. 아, 울었어. 아... 아, 휴지로 눈물 닦고 있는 거 봐봐. 오, 머리 얇아. 근데, 완도... 이 와중에 귀여운 건 뭔지 알아요? 핫도그를 <웃음> 먹고 있어. <웃음>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한국에서 미용실 가가지고 돈 내고 이렇게 잘라준 게, 음. 자르는 게한세 번? 3번? 세 번도 안 돼요. 왜냐면 미용사니까 다 공짜로 자르잖아. 요 서른 살 인생, 탑3 안에 드는 걸 우리 윤희한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미용실을 다녀봤는데 지금이 제일 떨려 일단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너 이름을 해놨으니까 미리 왔나봐 어어그얘기 안녕~~ 우리윤이 서프라이즈 왜.. 아하 하하 저거 보니까 웃을 줄몰랐어 그치? 네네하하 <웃음> 윤희가 기모찌하게 해주는 거야? 응 윤희야 나 머리가 많이 없어졌어응 또는 왜 보여지게? 아니 이제 잠깐 한국 들어온 거야 아 응. 근데 너한테 머리 자르고 싶어서 응. 기다렸어 아니 엄청 영상 응. 웃겼잖아 인스타에도 나오고 나 요새 영상좀조회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 예전 손목 그대로야. 그렇다. 그 응. 작은, 응. 작은 그 손으로 양무진그 손길. 아 일부러 그런 다른 사람이 이런 거내하신 거예요? 나나 하면 들킬 것 같아서. 진짜 됐어. 감사해리였는데나보서서아난 윤희 보고 싶었어. 윤희 <웃음> 보려면 은 내가 여기까지 와야지. 당연하죠. 선생님내거 머리 많이 이었다 눈물 난다. 우리 그 뭐지? 간으로 잘랐었을 때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그 영상도 같이 올라갈 거야. 어. 너의 눈물 훔치는 그 모습. 윤희, 많이 이뻐졌네? 내가 아까 영상을 봤거든? 윤희 <웃음> 완전 찐빵이더라고. 엄청 응. 했었거든. 아, 그때 장난 아니야. 벌컥이야. 저는 그 완전 훔치기 시어 나는, 삭발까지 생각하고 갔거든 너가 하고 싶은 걸다 해도 돼. 진짜로. 너가 해주고 싶었던 머리가 있거나 약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해도 돼. 머리 딴게 쓰네 머리카락 어 다이슨인가요? 네 비싼 거 쓰시네 너가 산 거야? 네 윤희한테 머리 뱉는 날도 <웃음> 신기하다 <웃음> 네. 다 밀어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귀 짧은 는거 아니야? 아니 지금 어요 그래? 알았 무서워? <웃음> <울어>? 손 떨려? <돌려? 웃음> 너 지금 손떨고 있어 샐라분 힘들어? 아 진짜? 응. 어, 뭐가 제일 힘들어? 안 좋은데. 힘들어 들어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아 힘들지 <웃음> 누가 안 힘들어 일하는데 <웃음> 디자인화되니까 어때 느낌이? 어, 무서워? 실수할까봐? <웃음> 컴플링 걸릴 때마다 나한테 말해 네? 내가 와서 도와줄게 샴푸 스텝하고 응. 여기 디자인거몇 명이야? 열한 응. 11명? 되게 많다 남가도 <목소리> 프로필 사진 봤어 사진이 너를 다못담던데 <목소리> 그럼 근데 윤은 기분기가 탄탄한데? 왜요? <목소리> 어? 그냥 자르는 거 보니까 나랑은 결이 틀리네 <목소리> 나는 빨리 빨리 엄청 꼼꼼하게 잘라 엄청 꼼꼼하게 잘라? 은 근데 나는 무슨 머리 자르고 있는 거야? <목소리> 아잘 몰라? 대단한데 <목소리> <목소리> 자르면서 그냥 구상을 하는구나 크리에이 나는 한국어가 좀 많이 어눌해졌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말잘 못했다 뜨거워 아 여기 첫 방문하면 이거 마사지 공짜로 했는지 아니요 나만 해주는 거야? 다 해드려요 다 해드려 아 어, 선생님 너무 좋아요 <웃음> 369잖아 그치 3개월 6개월 9, 9개월 그리고 3년 6년 9년 엄청 힘들어 지금 거의 한 3년씩 돼가잖아 그때가 제일 힘들겠지 현타 많이 와그 초뒤 때 실수도 많이 하고 모르니까 아 그럼 누가 해주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윤희한테 남자머리 꿀팁 좀 주고 갈까?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생각한 노하우를 너에게 전수해주고 같아 나는, 만약에 이거 나중에 스타일링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45도 꺾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었을 때 여기는 볼륨이 좋은데, 여기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 좀 약하면은 약간 이거를 살짝 이렇게 좀 썩. 그좀 젊은 친구들은 이거를 뭉치는 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한 가닥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에 와주는 것이 사이드로 넘어가는거 이렇게 살짝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포인트를 만들어주면 은또 남자들이 더 좋아해 어. 좀 달라졌지? 이게 다해 중국의 연예인들은 다 이것만 해어 진짜요? 이렇게 하면 은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이 이쪽으로 잘안 가게 되잖아 그럼 사진빨이더잘 받아 얼굴도 더작아보여 우리 윤희 선생님 많이 찾아주세요 <웃음> 네. 머리 너무 멋 있어요? 공판이 괜찮은 거죠? <웃음> <웃음> 이거 알아보지, 다시. <가시>. 어, 여기까지? <웃음>